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만두 추석 저기 설에 바빠서 못하고 만두 만들려고 지금 숙주나물 삶으고 있어요. 찬물로 이동. <놀람> 등으로 웃겨가지고. 으깨, 파두뿌리 정도 만두에 원래 파가 들어가나? 그럼 아우, 눈 매워, 아우, 눈 매워 돼지고기 300g 아니, 맛있으라고 새우를 좀 넣을 거야 돼지고기 넣는 것보다 너 맛있게 먹으라고 새우 넣는 거야, 특별히 응. 특별히 새우는 이게 250g이야 이거 뭐 그램수 알 필요가 없잖아 음. 적당히 넣으면 돼안 먹으나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웃음> 나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야 만두는 뭐딱 정해진 저생은왜 도색 버려? 응? 왜 버리냐고 그거? 응. 딱 정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잡채 쌀 만한 거 만두를 무조건 다 다지는 거야 맛내 속이. 음, 다 했어 이제. 김치. 만으로저 피가 맛있어야 되는데. 제 찹쌀 피라니까? 응. 찹쌀 피야, 밀가루 피가 아니야. 해으면 맛은 있겠네. 응? 만들면 맛은 있겠어. 콜라지 그러면 뭐 고기 들어가고 새우 들어가고, 응? 하는데가 맛 없으면 돼? 그만 다지자. 아팔 아퍼. <웃음> 이거 짜면 페시네지저시야 생강이랑은 안 넣어? 넣어야지 딱 거. 천 빵꾸 나겠다. 어? 천 빵꾸 나겠다. <웃음> 네가 짜야 되는데 씨. 힘 좋은 사람이 됐어. 는 마늘, 생강도 조금 넣어주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 맛 소금도 좀 넣어주고 참기름, 좀 넣어. 술도 들어가? 청정 여기 고기들 어 가서 비린내 잡아주게. 아, 고기 때문에. 어, 응. 소좀 넣어줘야 돼. 한두 큰술 정도. 계란 거르는 거는 버려버리고 고생 고생하네. 저 있어. 있다고? 응. 어디 있어요?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안 끓이는 거야. 설거지 하면 되지 어차피 <웃음> 내가 내가 할, 내가 할 건데 <웃음> 설거지를 하기 싫어? 찾아도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쓰려고 나 아, 거기 있구나 나도 그냥. 여기 있잖아 요 여. 응. 여. 내가 안 쓰지 말 음, 버린 줄 알았어 하도 버려가지고 <웃음> 네. 응, 다 됐어. 한점 보고. 왜더러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반은 고기, 반은 김치. 아, 섞으려고? 응, 음, 다 음. 이게 한 다음에. 응. 음. 음. 음. 일단 김치도 섞어야지. 김치만 넣는 게 아니구나. 응. 음. 섞어야 되는구나. 응. 음. 허. 고춧가루도 넣어요? 고춧가루 빨갛게 좀 넣으려고 한 큰술 정도 이거도 음. 음. 맛있겠지? 응음 음. 음. 맛있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오 얘는 피가 그래도 얇네 얄랄하네 만두피 찹쌀 나 찹쌀 만두 비천 봤어. 이게 쫀쫀 반죽도 간이. 집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응. 이뻐? 오 이쁘네 <웃음> 만두는 잘 만들어 <웃음> 만두 속이 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 나는 만두를 내가 잘못 만들어 만두는 만들고 싶지가 않더라고 어, 만들까? 응너 쓰라고 할라 아 계란 발라라 그랬지. 한쪽만 발라. 아 이거 쓰려고. 음. 똑같네. 어디? 똑같아. 그래 그렇게 하면 다 똑같아. 어. 이런 모양도 있어 응?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던데 봐봐 주름 잡는 거어 그건가? 아닌데 모르겠네 <웃음> 주름만두 또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뭐 있던데 어, 그거 또이랬더니 내가 가르쳐 줄게 아저 고기만두도 있구나 참 음. 되게 많네 아 이거만 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밀면서 이렇게 주름 잡아주면 봐봐 거. 이렇게 잡는 이걸 만드. 이거, 만. 이 이거, 이형이좀이 맞았다 <웃음> 어, 이거, 이이안 맞았어. 잘만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찍 이거. 이거, 이거. 아거도아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마 음? 먹을 게 많으니까 내가 안 먹지. 그게 배고프다 하도, 그래, 배고프다 그래. 그럼 하도 많아가지고. 배고프다 말은 하지 말든가. 먹고 싶지가 않아. 배고파굶 국물 굶어 죽겠네. <웃음> 먹을 거많단말을 하지 말든가. 배고프다 말 하지 말든가. 먹을 게 없어야지 딱그거만 먹어야지 딱 하는데. 새우 아까 안 먹었어? 새우튀김? 새우튀김? 응. 두개 먹었지. 배꺼번에 악만 눌었어 속은 입바위네 그럴 때 악만도. 아, 자두개두개 두개 합쳐서 만들어도 되잖아. 피두개 피 합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안돼 두꺼워서. 악만도네 버렸어 내가 진짜 악만도 만들어. 이게 타졌다 이거. 네 어, 타졌네. 이게 납작하게 하면 만드는 거는, 응? 군만두 해야 돼. 어, 군만두. 음. 군만두. 군만두 어 군만두가 맛있지. 군만두 괜찮네. 그만해. 어? 이거 이거 다 해야 돼. 그만하라고. 이거 뭐하라고? 음. 이 군만두를 계란에다 딱 씌워가지고 음. 튀길까? 응. 음? 음, 계란에다가 딱 시계형 씌워가지고. 버터다가 계란을 씌운다고요? 응 음, 음, 음. 빵가루도 묻히고? 아니. 그냥 후라이팬에다가할 건데 군만두. 네, 내가 또 시범을 보여줘야지. 자요. <뭐라> <이뿌레> <뭐라> <뭐라> 새우, 새우만두. 이뻐? <뭐라> 응, 이뻐. 이쁘게 <뭐라> <뭐라> <탕수육> <참>, 만드네. <뭐라> <뭐라> 응? 이쁘게 만들어. 하나 더 만드셔도 되겠다. 응. 어, 예. 남은 걸로 했더니 너무 많이 넣었다, 속을. 속을 너무 많이 넣었어? 응. 괜찮네. 많은 만들어 먹어. 많은 게더 많아. 맛있어. 넣어야지. 이게 이게 딱또 똑똑 떨어져서 나야 돼. 음. 안 그러면 붙어버려. 아 우리 아들이 새우 만들을 이쁘게 만들었네. 잘 익어야 되는데. <웃음> 잘 익었지. 아이 단으로 하나? 음.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 뭐하게 군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새우만두, 군만두, 끝! <웃음> 새우가 들어가서 담백하고 맛있어요. 김치만두 하나씩 다 드시게? 응, 먹어. 어? 많이 먹어. 고기만두 아, 맛있네. 에? 맛있어. 음. 이거 만두피도 괜찮네. 꼼짝거 음. 지 어. 만두 속을 많이 넣어서요. 악만두가 돼버렸어요. <웃음> 감사합니다.